야사사이! 야사사이 뭐야! 거기선가 익숙한 이거 보고 일그러질 우리 기사의 표정? 너무 설레 야사사아이! 이 <웃음> 아, 짜릿 아 존나 짜릿 <웃음> 후, 고맙습니다 아 일생일대 고민에 빠졌다. 20%의 확률로 용학 사이프 명치에 처박으면 그냥 끝난 거고. 아니면 시아바스로 정리 두개 하고 가야 되고. 어떻게 하지? 못 먹어도 고. 20%. 나이스 베베 싸다 베베. 비몽이 영 아유 귀여운 위 제발 주문 제대로 된거 걸려주세요 시간의 균열 여기다 써주세요 제발 여기 우리의 땅이고 우리의 무덤이다 제발 주문 제대로 된거독칼 이거.. 이거 버틸 수 있나? 버틸 수 있지 않나? 어.. 수환 수환되지 않나? <웃음> 아 즐겁다 <웃음> 아 미치겠다 진짜 영절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, 영 이, 개절더라. 이, 거서순 이. 이, 요 이. 죠서순 이, 이. 요합니다 이, 가 아프네. 일단은 영 이. 을 바꿔야겠죠. 이영능 쩔더라 딱 해주고 오케이 된다 포스트 되네 써주고 어 이것도 영코네요자 영능 바꿔드립니다 토템 쓰실래요? 예 토템 쓰세요 토템 토템 되게 좋아보인다 이거 짱좋은거 같은데 토템 많이 쓰시고 일단 나도 토템 한번 누를게요 고정하게 아 좋겠다 토템 토템 짱 부럽다 전문가 하나 예, 예 예. 나중에 피 없을때 써야 될수도 있어 여기까지 속을 수 있으니까 나야 뭐 2등인거 같고 야 이거 진짜 들어올 보네 하라고 진짜하냐? 하한다고 진짜하네 돌아왔고 음, 할만한 듯 영능을 이제 압박해야 될거같아 어, 이 영능을 줄순 없지 아 영능 너무 부럽다 이거 너무 부럽다 진짜 말가까지 살아서 예, 힐는 개노답이죠 <웃음> 야! 야, 니형는 네 쩔더라. 야, 니형는 네 쩔더라. 뭘줄 거냐면, 공격 안 되는 걸로 줄 거거든요? 야, 야, 악사가 방어도 올리면 개좋겠다. 우와, 우와, 우와. 우와, 악사 방어도 올리면 완전 좋겠다. 너무 부럽다. 우와, 너무 부럽다. 나 쌍날검. 아, 이거 피버려야겠다쌍날 와! 아, 보호가라. 이거 보고가 옆에서 겁나 먹고 이래버리면 다음 장 7장이 되죠 됐다 이러면 아 됐다 이러면 진짜 어차피 내 안되요 는 하고 골 맞아 맞네 하고 골또 쓰면 됐다됐죠 됐어? 와 됐다, 됐다 됐다 가자! 가자! 죽어버려! 와 여기 또 혼이 죽었구나 하지만 혼이 죽었어도 운석이 떨어진다 이 자식아 이게 바로 천체발짝자다 나 코도 칠했어요 빨갛게 보여 드릴게요하스토아 이거가 또떤인데 광고 카다 모두 서 앉아보라고. <웃음> 오늘도 즐거운 게임이 준비되어 있다고요.